Let's h o t 내가 랜다 안녕 동튜뷰동튜뷰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조금 편하고 빠르게 통과하려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다니는데 대부분은 운전석쪽 앞유리 한쪽에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또 간혹은 대시보드 위에 붙이고 다니게 되는데 이게 앞유리에 붙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시야 확보에 지장도 주고 또 앞유리를 닦을 때도 걸리적거리고 많이 불편하단 말이지 동튜뷰 그래서 오늘은 단말기 기능이 내장돼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를 장착해보려고 해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륜생이 준비한 영상 보시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나 혹은 기존의 하이패스를 룸미러형으로 교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건데 현대 모비스 하이패스 룸미러 단말기인데 새것은 아니고 중고로 구입했어 전시차나 수출차에서 탈관 것이라고 하더라고 새것은 20만원대가 넘더라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중고로 구매를 했더니 6만원대 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또 구매를 하게 되면 등록까지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편하고 제품 구성을 한번 볼까? 일단 하이패스 룸미러 단말기 전용 배선 브라켓 신형 전용 배선 커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오늘 교환 장착할 차량은 2009년 모델이라 혹시 몰라서 룸미러를 걸어서 연결해주는 신형 브라켓을 추가 주문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신형 브라켓으로 되어 있더라고 10년 전 모델부터는 구형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켓까지도 교체해야만 장착이 가능해 동티뷰 브라켓 교체 방법은 작업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차 안으로 들어가보자고 기존의 룸미러를 일단 제거해야 되겠지 근데 기존의 룸미러는 살짝 두 손으로 잡고 위로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분리가 쉽게 된다고. 분리가 된 뒤에 보면 브라켓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브라켓의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신용 브라켓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런데 만약 이게 구형 브라켓일 경우에는 이 브라켓을 제거를 하고 신형 브라켓을 다시 붙여줘야 되겠지. 일단 구형 브라켓의 경우 제거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가르쳐줄게. 일단 집에 히팅건이나 헤어 드라이어가 있으면 브라켓 있는 부위에 충분히 열을 좀 가해주고 집에 만약에 프라이어 같은 게 있으면 프라이어 잡고 좌우로 흔들어 주면 쉽게 제거가 된다고 그래도 유리의 손상이 갈까 싶어 내가 직접 확인 좀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이걸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제거가 된 후에 신형 브라켓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는 요런 유리 전용 접착제가 있다고 요런 접착제를 신형 브라켓에 바른 후에 적정한 부위에 브라켓을 다시 붙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해준 다음에 룸미러를 끼워주는 게 좋겠지 이제 브라켓에 하이패스 반말기 룸미러를 끼워보자고 낄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끼워주면 쉽게 쑥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요런 다음에 신형 하이패스 룸미러 단말기는 뒤쪽을 보면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별모양 렌치를 갖고 조여 줘야 돼 그래 이제 흔들리지가 않고 잘 고정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끼워주고 하이패스 단말기 제일 위쪽을 보면 아까 전용배선에 잭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다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잭을 끼워주면 돼 쏙 들어가지 이렇게 잭을 끼워준 다음에 전용 배선을 천정의 이제 마감재 안쪽으로 살살 끼워주면 쏙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 전용 배선 마감재 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유리 쪽으로 밀어서 끼우고 위로 밀어 올리면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 A 필러 쪽에 고무 몰딩을 잡아서 빼내고 에이필러의 안쪽 커버를 완전히 뽑을 필요는 없고 살짝 벌려서 배선을 필러 커버 안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주고 에필러 안쪽에다가 선을 넣고 고무 몰딩을 살살 다시 끼워주면서 정리를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로 안쪽으로 배선을 정리를 해서 넣고 이제는 중요한 배선 연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배선은 전부 이제 네가닥으로돼 있는데 검정색, 빨간색, 흰색, 녹색으로 흰색은 후진등에 또 녹색은 미등에 연결되는 거라 생략을 해도 되는 거라서 잘라버렸어 우선 여기 측면의 커버를 이제 벗겨내고 보면 위아래 이제 두 개가 끼워져 있지 그리고 검정색 배선의 끝을 보면 연결하기 편하게 이제 동그랗게 고리가 연결돼 있지 검정색 배선은 마이너스 접시선이기 때문에 차체에 그러니까 위아래 아무데나 볼트를 풀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볼트를 풀어서 연결을 해주자고 그런 다음 여기 아랫부분에 휴즈박스 커버를 벗겨내서 커버박스 안쪽을 보면 지금 안쪽에 있는 휴즈들의 기능이 어떤 기능의 휴즈들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오늘 좌측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시가 라이터 요 부분에다가 적색선을 연결시켜 볼 거야 그럼 요퓨즈가 어떤 거냐 좌측 제일 하단에 있는 파란색 15A짜리 퓨즈가 시가 라이트 퓨즈가 되는 거지 그럼 저걸 빼야 되는데 손으로 빼기에는 힘들다고 그러면 잭을 뽑는 집게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집게가 어디 있느냐 엔진룸으로 한번 가 보자고 엔진 룸을 열어보면 퓨즈 릴레이 박스라고 해고또 다른 퓨즈 박스가 있다고 여기를 열면 회색의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핀셋인 거지 그러니까 이 핀셋을 이용해서 파란색 퓨즈를 잡고 뽑아내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퓨즈를 보면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어느 곳에 연결을 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자동차 전용 체크기 하나를 준비했어 그럼 이 체크기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우선 여기 작은 집게 있지 집게를 차체 금속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차체는 에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퓨즈가 뽑은 곳을 보고 위쪽과 아래쪽을 체크기로 꽂아 보면 한쪽은 불이 들어오고 한쪽은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이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배선을 연결하는게 포인트야 일단 한번 찔러 볼게 위에 찔러 볼게 어, 위는 어, 전혀 반응이 없어 불이 안 들어오지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을 찔러볼게 아, 아랫부분을 찔렀더니 불이 들어오지 그러면 위에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인 거지 이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배선을 연결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야 전원을 켰을 때만 전기가 통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평상시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켜져 있어서 쇼트가 될수 있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지 일단 퓨즈 한쪽 다리에 배선을 잘 감아보자고 그럼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 아까 체크했을 때 위쪽은 불이 안 들어오고 아래쪽은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전용 배선이 연결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연결을 불이 안 들어온 쪽 마이너스 쪽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 배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배선을 이쪽에서 안쪽으로 빼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안 들어왔던 쪽 위쪽에 배선 연결된 부분을 꽂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끼워줬다고 그 다음에 그래, 작업을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 배선을 좀 정리를 하고 배선을 테이프로 좀잘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안쪽에다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퓨즈 커버를 끼워줘야 되겠지? 퓨즈 커버를 끼워주고 측면의 커버도 다시 이제 끼워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는 완전히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단말기 좌측을 보면 하이패스 카드를 꽂는 곳이 있다고 이쪽에다 하이패스 카드를 꾹 눌러서 끼운 다음에 시동을 켜면 이 부분에 녹색등이 이런식으로 점등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금액 확인을 하는게 있는데 이 버튼을 잔액이 25,350원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잔액 확인이 되는 거고 하이패스 룸미러 단말기가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지. 어때 동티뷰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앞유리에 붙어있어 신경 쓰셨던 분들 또 단말기를 새로 달아야 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윤생이 작업했던 것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룸미러용으로 바꿔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내일 네, 걸린다 수고했어 동티비오